사실 제 생각에는 보통 소비자들에게는 필요없는 영상일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아마도 히터를 취급하시는 업체들 장착점이라고 하죠 그 업체 사장님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여러분들 무시동 히터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 중국 히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일 그 히터비에서 가격이 많게는 5분의 1 이하로 저렴하니까요. 가성비가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사용했던 히터를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재가동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제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러코드 없이도 히터 어떤 부분이 이상인지 점검하는 방법을 뭐 제가 아는 데까지 이 자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 갈게요. 히터를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요. 히터 이 전선이거든요. 전선. 히터 전선에 보면 지금 여긴 저희 잘라가지고 안보이고요 히터 전선에 보면, 보이나요? 이게 뭘까요? 히터 전선에 이런게 하나씩 있어요. 일체기도 있고, 어느 히터든지 다 있어요. 네. 자, 요거는 히터 전선에는 퓨즈입니다. 네. 요 퓨즈, 퓨즈를 먼저 확인을 해 주세요. 전원이 안 들어온 경우는 90% 이상 이 퓨즈가 나간 거예요. 아니면 전선이 끊어졌거나, 네. 히터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줄게요 지금 여기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전선. 히터 전선이에요 히터 전선에다가 나는 뭐 하나만 연결해 놨냐면 뭐죠 이거? 메인 보드 음. 메인 기판 하나만 연결을 해 놨어요 그리고 계기판을 연결했습니다 네. 자 전원을 켜 볼게요 어때요? 따뜻하게 히터 몸체도 필요 없고 시끄럽 몸체도 필요 없고 네. 모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기판에다가 계기판만 연결해도 전원은 들어옵니다. 히터. 네. 그러면 히터 전원이 안 들어온다. 첫 번째 퓨즈를 점검해 주시고요. 퓨즈 이상이 없으면 전선을 점검해야 돼요. 어딘가 끊어졌을 거예요. 전선까지 이상이 없다 찍어봤는데, 기판이 네. 들어오는 부분을. 네. 그랬을 때는 기판을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음. 히터 전원이 안 들어온다. 첫 번째 퓨즈, 두 번째 전선. 그리고 메인 기판 순으로 점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판만 가라도 전원 안 들어오는 건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요거 이제 뽑을게요. 끄고. 얘는 뺐고요 자 이제 부품 이상에 대해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히터를 딱 켰어요 켰는데 아까 소리가 나오죠? 막 팽이 돌다가 10초 이내에 히터가 멈추면서 뭔가 화면에 에러코드가 떴다 그 에러코드가 떴다면 그것은 히터에 달려있는 부품이 고장난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터에 무슨 부품이 달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히터예요. 케이스는 제거했습니다. 일단 기판은 아까 빼고 했으니까 히터에 달려 있는 부품은 네 가지예요. 어떻게 네 가지냐면 점막이 하나, 둘 번째 모터 팬 모터죠. 요거 요거 요거는 온도 센서라고 합니다. 온도 센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연료 펌프가 연결이 돼요. 이네 가지 부품이 전기적으로 이상이 있다면 10초 안에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뜨면 뭐예요? 아까 우린 뭘 전제로 이 컨텐츠를 시작했죠? 녹화를 에러 번호를 에라 모르겠다. 그럼 그걸 전제로 녹화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저씨겠군가? 웃지마. <웃음> 자, 10초 안에 에러가 떴다면 부품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품이 고장 났는지 깜깜이에요. 그럴 때 점검하는 방법 첫 번째 가장 점검하기 쉬운 건 모터예요 모터 왜냐 딱 켰는데 일단 모터 돌아가는 건 눈에 보여요, 보여요. 딴건 펌프는 70초 있다가 대요 몰라 그리고 온도센서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요 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점화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딴 거는 몰라도 적어도 이 펜모터는 처음에 안 돌면 펜모터 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펜모터도 고장나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터가 안 도는 게 아니라 모터가 안돌땐 저거 한번 점검해 주셔야 돼요 한번 손으로 돌려봐요 거스름이 있나 케이스랑 케이스에 맞닿아서 안돌 수도 있으니까 거스름이 없는데도 안 돈다 그러면 모터 교체해야 돼요 전원 넣었는데 모터가 안 돌면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원 넣자마자 모터가 우앙 5초 동안 돌다가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냐. 히터, 무터입니다무터 모터 안쪽에 음. 이거 촬영 되나? 자석 동그란 거? 그거. 아. 아, 네. 그건 돼요. 이게 두개 달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 어, 자석이에요. 네. 여기 자석이 왜 달려있냐면, 이 기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판. 네. 기판에 여기 보면은 트랜지스터 <웃음> 같이 생긴 음. 부품이 있죠. 네. 이게 바로 홀 센서입니다. 네. 자, 모터가 회전을 하면, 모터가 회전을 하면 자석이 한바퀴두 번씩 이홀 센서를 네.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네. 모터의 회전수를 체크하게 돼요. 근데 이 자석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자석이 빠졌으면 회전량이 감지가 안 되지. 네. 모터를 최대한 돌려보려고 해요. 회전을 시키려고 힘을 줘. 네. 전압을 끌어올려. 그렇게 끌어올리다가 어느 정도 되면 끊어버려요, 전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석이 빠진 경우는 엄청나게 빨리 부황 소리가 나요 진짜 부황 소리가 한 5초 정도 났다가 뚝 끊어지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자석 떨어진 거 찾아야지 <웃음> 이거 참 골치 아파요 자석 떨어진 거묻혀지면 맞는 자석 구하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자석을 못 찾아도 모터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터는 알기가 쉬워요 비교적 고장인지 아닌지 에러 번호를 몰라도 두 번째 야, 근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들갈 거. 먼저, 점화기. 요게 점화기입니다. 점화기 뽑는 방법은 예전에 한번 설명 다 드렸을 거예요. 롱로즈로 돌려도 되고요. 아니면, 점화기 뽑는 공구가 있어요, 저희한테는. 이런 공구로 꼽아서 돌려서 빼도 됩니다. 점화기를 뺄 때는 설치한 히터를 굳이 분해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딱 놓고, 윗뚜껑 열고, 뽑으면 됩니다. 점화기 교체 쉬워요. 생각보다. 자, 점화기가 고장나는지는 어떻게 하냐. 점화기를 먼저 히터에서 뺍니다. 히터에서 뺀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점화기, 히터에서 뺀 점화기가 있습니다. 이 점화기에, 어, 12V면,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12V 히터라면, 12V 배터리를 연결해 보는거예요 연결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점화기는 음, 딱히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이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 없이 열선이니까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하고 이거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전기를 꼽아봐요자 어떻게 돼요? 빨개졌어요. 자, 몇초 만에? 다시. 몇초 만에 빨개지나요? 한 2초? 2초? 3초. 3초. 그 정도밖에 안 걸리죠. 오, 네. 응. 자, 다시. 빨개지죠. 네. 네. 전압을가했을때 3초, 적어도 5초 이내에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른다면, 점막이는 정상입니다. 확인하기 쉽죠? 네. 금방. 점막이 확인했어요. 점막이 고장은 직접 전기를 걸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 저게 딱 걸었는데 천천히 10초 이상 걸리면 그 점화기는 못써요 빨갛게 달아 올라도요 점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빨갛게 10초 안에 라도 빨갛게 달아오르면 사실 에러는 안 떠요 이건 에러가 떴을 때 에러가 떴을 땐 점화기라면 아예 달궈지지가 않습니다 점하게 확인했어. 이제, 세 번째. 펌프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연료 펌프. 연료 펌프가 고장인지 아닌지. 사실, 계기판에서 강제 펌핑 해보면 알수 있는데, 음, 오늘은 이 세상에 모든 히터, 모든 무시동 히터, 그런 거 없는 히터도 있잖아요. 점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 없어요,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 없고요 자, 여기다 놓을게요. 일단 전기를 딱 연결해요. 연결하고, 까만선. 얘는 어떤 펌프냐면 안에 열어보면 회전하는 모터가 아니라 피스톤 같은게 들어가 있는 펌프예요 피스톤이 딱딱 소리 나는 거예요. 얘한테 전기를 주면은 펌프는 몇번 뛴다? 딱한 번만 뜹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 봤습니까? 어, 다시. 어? 집이나. 네, 기름이 튀네요. <웃음> 네. 자, 보이시나요? <웃음> 네. 이렇게 탁탁탁 리듬미컬하게 음. 전기를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야 펌프가 뜨면 은 펌프는 정상입니다 보셨죠? 기름 나오는 거? 예, 펌프까지 점검을 해 봤고요 예, 온도센서입니다 온도센서 어디 달려있냐면요 이게 달려있어요 이거는 히터 몸통에 달려있는 온도센서 고 얘의 역할은 뭐냐면 히터가 과열됐을 때 특정 온도 이상으로 너무 뜨거워지면 위험해지잖아 네. 과열됐을 때 히터를 꺼버리는 센서예요. 물론 끄는 건 기판이 뜹니다. 이 센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PTC라고 불러요. 문제 알간뭘간 포지티브 서머 센서. 그렇구나.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올라가요. 온도 센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게 온도 센서예요. 그리고 센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PTC라고 해가지고 포지티브. 같이 저항값이 증가하는 센서가 있고요 네거티브, NTC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떨어지는 온도 센서도 있습니다 요거는 p t c 드라고 제가 해봤는데 이거 더 쉽죠? 전압을 인가해 볼 필요도 없어요 다 해가지고 저항값을 측정해 보면 돼요 온도 센서는 저항값 측정해 볼까요? 측정을 해 볼게요 자 32kΩ 나오네요. 보통 상온에서 요정도 30에서 40kΩ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요거보다 저항값이 올라가요. 저항값이 측정이 된다면 요정도 저항값이 측정이 된다면 온도센서도 정상이다 참고로 온도센서는 12V 24V 구별이 없어요. 아까 다른 부품들이 있었는데 요네가지 히터의 부품을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거 하는데 뭐 1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고장난 부품을 찾고 교체해주면 됩니다. 펌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게 펌프 고장난 거 알아챘어. 전압 인다했더니안 뛰어. 그랬을 때는 12V, 24V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펌프에 보면 한번 뛸때 공급해주는 기름의 양이 있습니다. 이 펌프는 20이라고 적혀있죠 네. 한번 뛸때 0.022ml를 공급을 해줘요 음.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진 히터의 기름 공급량과 같은 펌프로 교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뭐 저마기 같은 경우도 전압만 맞춰주면 되겠죠 12V냐 24V냐 그리고 모터도 전압만 신경써주면 되고요 모터는 하나 더 있죠 2kg냐 5kg냐 사이즈 그런게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쉬운거 였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점검한건 도장난 부품을 찾아가지고 교체만 하면 해결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골치 아픈거 들어갈거예요 뭐냐면 특별히 에러도 안나는데 제일 많은 질문. 점화가 안 돼. 뿌리한부터 진짜 힘들어요 이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가장 골치 아프죠? 불이 안 붙는다. 찬바람만 나온다. 자, 그럴 때는, 첫 번째, 점화가 안될 때는 가장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화 오면 항상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지, 내가? 펌프 버튼. 아, 맞아. 흰 연기 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 흰연기가 나냐 안 나냐라 가지고 뭘 판단할 수있냐면 히터 안으로 연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히터를 가동시켰을 때 흰연기가 안 난다면 흰연기가 안 난다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거의 95% 이상이야 확률로 히터 안으로 기름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기름이 안들어가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첫번째가 뭐냐면 연료펌프예요 자, 연료펌프 이쪽이 컨센트 꽂는 쪽이 아까 봤죠? 기름이 히터 쪽으로 보내는 쪽이에요 첫번째 펌프를 봐주세요 뛰는지안뛰는지 뛰는지. 소리랑 눈으로 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봤는데 딱딱 소리도 안나고 기름이 미동도 없어요 기포 같은게 그럼 펌프 고장입니다. 전기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펌프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그럴 때는 펌프를 교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딱딱 소리가 작아졌으면서 뭔가 힘이 없어. 그럴 때는 펌프 안에 이물질이 낀 거예요. 펌프 수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유일한 방법 뭐냐면, 이 기름 들어가는 쪽에 컴프레셔 가지고 계시면 사장님들 컴프레셔 꽂고 있는 니까싸 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50%의 확률로 펌프가 청소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펌프 교체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펌프가 뛴다 분명히 잘 뛰어 근데 점화가 안돼 그럴 때는 펌프 기름 나가는 쪽 있죠 이쪽이 히터랑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쪽을 딱 뽑아주세요 뽑아주면 뭐가 판단이 되냐면 기름관에서 펌프까지 기름이 오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기름을 보내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뽑아줬어 펌프가 딱딱 뛰어 근데 기름이 안 튀어 여기서부터 기름통까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의외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 그래서 음... 교육용 교재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촬영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연료추출기, TU관으로 네. 불리는 거예요. 네. 차 기름통이라 꼽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출기를 설치할 때 이거를 기름통으로 바닥까지 꼽는 경우가 있어요. 음... 제가 장담할게요. 이거 바닥까지 꼽으면 그 히터는 2주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2주 안에 점화 안 돼요. 왠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닥까지 한거고요 여기 보이나? 촬영이 <웃음> 될까? 구멍? 막힌 거? 어렵습니다. 네, 이거 막혀 있어요. 네. 갈색 찌꺼기로. 음, 네. 여러분들 자동차 기름통 안에는 갈색 침전물이 음. 거의 뭐 0.5cm 두께로 깔려 있어요. 음. 그리고 걔는 휘휘 젖죠? 어떤 느낌이냐면 침전물이 약간 본드 느낌 있죠? 음. 아니면 뜨겁게 녹은 한멜트그 글루건 그 정도로 끈적끈적 거려요 이런 막대기로 한번 휘저으면 이만큼 손사탕처럼 뭉쳐 올라와요 여기 뭉쳐진거 보이죠? 이거 한번 닦아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공처럼 뭉쳐요 꺼내면 여기서 뭉쳤을 여기서 막혔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치유관 멀쩡하다 그러면 기름관을 점검해 주셔야 돼요 두번째 이쪽을 딱 뽑았는데 히터를 작동시키니까 기름이 잘 나와 뽁뽁뽁뽁뽁 뽁, 뽁, 뽁. 그럼 어디가 문제일까요? 여기서부터 보내는 쪽 음, 히터까지가 문제야 그리고 여기 보시죠 기름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 라인이 되게 얇죠? 네 아까 그 갈색 침전물 있지? 네 걔가 펌프를 통과한 다음에 여기서 막힌 경우도 있었어요 음. 결국 이쪽도 해결방법은 에어를 한번 쏴주면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의외로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흰연기가 안난다면 연료가 안들어가는거다 기름관을 점검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두번째 흰연기가 안나 근데 시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흰연기가 안나는데 이쪽이 배기관이거든요 배기관이에요 네. 흰연기가 안나는데 배기관으로 기름이 뚝 뚝, 뚝 떨어져요. 음... 기름이 들어가는데, 점화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흰 연기가 안 나면서 기름이 떨어진다. 여기를 딱 만져줘. 이 음... 부분. 음, 네. 이 부분 만져지면, 점화기가 정상 작동한다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있을 정도예요. 약간 뜨거운 핫팩? 그 정도의 온도가 납니다. 여기가 차갑다. 그러면, 점화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점화기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흰연기가 안날 때는 조치가 굉장히 쉬워요. 흰연기가 안 나면. 왜냐, 단순하잖아. 문제는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자, 이제 다음 거, 제일 어려운 거. 딱켰는데 흰연기가 난다. 그리고 점화가 안 된다. 이때부터는 진짜 힘들어집니다. 흰연기가 나는데 점화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첫 번째로 히터, 기름과 가까운 쪽에 흑기관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점검해 주세요. 이게 찌그러진 경우는 흰연기만 나면서 점화가 안 돼요. 왜? 연료를 점화시키려면 공기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게 찌그러지면 공기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요게한번 찌그러지면 히터 안이 탄소를 차는데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차 있다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디까지 찌그러져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라든가. 아, 이건 괜찮지. 근데 이게 아. 밟아가지고쫙아 진짜. <웃음> 이렇게 짜부가 돼요. 짜부가 된 경우에서 짜부 쉽잖아. 손도 누르고 아. 짜부가 되잖아. 되게 쉽게 짜부돼요. 네. 예 그런 경우는 흰 연기가 나면서 점화가 안 되고요. 청소를 완전 분해해가지고 청소를 한번 싹 해줘야 됩니다. 흡기관이 찌그러진 걸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쉬운 거부터 할게요. 흡기관이 찌그러진 경우 두 번째, 히터에 정화가 안 되고 경유가 많이 들어가면 히터 안이 촉촉하게 젖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아 아시겠다 다 경유라는 기름 있죠? 등유로 마찬가지인데요, 물이 지긋지긋하게 안 붙는 기름입니다. 음. 경유나 등유는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지져도 불이 안 붙어요. 불 붙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 심지 만들어줘야 돼요. 아. 심지 만들어주면 불 붙어요. 그러면 이 안에 경유가 차져,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정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한번 말려주셔야 돼요. 말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옛날에 뜬것 같은데 기름관 있죠 여기 기름관이 연결돼 있어요. 네 이걸 뽑아. 네 뽑아가지고 기름이 튀니까 히터를 작동시키고 펌프 때문에 네. 기름이 터도 괜찮은데다가 모셔놔요. 음. 그리고 히터를 작동을 시키십시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요. 음. 언제까지 흰 연기가 줄어들 때까지 기름관을 뽑은 상태에서 히터를 작동시키면 점화이 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경유가 증발을 하면서 하얗게 나옵니다 적어도 50% 정도는 흰 연기가 나고 불이 안 붙을 때이 방법으로 히터를 말린다고 표현할게요 점막의 열기로 히터를 말려주면 점화가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감각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 감각의 영역은 뭐냐면 다빼요 배기관도 빼! 있는 걸다뺀 다음에 원인을 찾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음. 점화가 안 되는 원인은 되게 단순해요 기름과 공기의 비율이 안 맞으면 점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름이 적거나 공기가 적거나 기름이 적은 건뭐 이상이지? 펌프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기름관이나 그래서 기름이 너무 적게 들어가거나, 두 번째, 공기가 부족해. 공기가 부족한 건 뭐지? 이게 찌그러진 게 아니라면, 팬이 약한 거예요. 알수 없는 이유로. 그두 가지 경우는 점화가 안 되고요. 그걸 알아내려면, 요건 이제 소비자분들은 아니에요. 요거는 장착점 사장님들이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히터를 가동시킬 때, 첫 번째, 가동을 시키면서 요게 흑기관 이에요 흑기관 이제 가동을 될때 손으로 만지면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게 느껴지거든요 요거를 살살 손으로 막았다 뛰었다 막았다 뛰었다 해요 그러면 점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돼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오토바이라든가 경기 보면 스로틀밸브라는게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기술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엔진 시동 켜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 땡기고 막, 음. 경험이 봤지? 네네, 땡기고. 그때, 어르신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 공기 들어가는 쪽선을 다다다다다 만져주면서 화면은 됐어요. 뭐냐면, 음. 연료의 양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경우에요. 공기가 많죠? 연료가 적다는 거는, 공기가 많다는 거야. 지금 난뭘 해준 거야? 적어진 연료에 맞게 공기를 줄여주지. 줄여준 거예요. 줄여준 거죠? 이걸 탁탁탁 탁 만져서 점화가 됐다 그럼 뭘 교체해야 돼요? 연료 라인이나 연료 펌프를 교체해 줘야 돼요 그쪽이 너무 약한 겁니다 첫 번째 아 근데 이거 다다다다 해도 시동이 안 걸려 그럼 이번에는 뭘 해주냐면요 연료관 있죠 이것도 감을 타이밍 잘 잡아야 되는데 딱할때흰 연기가 모락모락 날때 있어요 그때 연료관을딱 뽑아버려 음. 뽑고 한 20초 정도 있으면요 신전기가 약간 뭉게뭉게 하던게 좀 줄어드는 타이밍이 있어 연료관을 살짝 꼽아 빼! 꼽아! 이건 뭐예요 연료의 양을 줄여준거예요 연료의 양을 줄여줬죠 그건 뭐냐면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너무 적다는거예요 적으니까 맞춰가지고 연료량을 줄여준거야 음, 네. 둘다 아까는 공기를 줄였고 지금은 연료를 줄인거예요 네. 막 요거를 연료관을 붙였다 떼었다 했는데 점화가 됐어 그럼 뭘가려주려냐면 팬모터를 갈아 줘야 돼요. 얘도 약해진거예요. 이걸 갈아 줘야 됩니다. 이걸 갈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마지막으로 별짓을 다 해도 그... 아! 저것도 갑시다 이제. 그리고 흰 연기가 날 때, 지금 흰연기난 경우죠. 지금 말하는 흰 연기는 뭉게뭉게뭐랑뭐랑 뭐랑 많이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동네 칭피할 정도로 흰 연기가 많이 난다고. 근데 흰 연기가 애매하게, 그, 담배 있죠? 담배 안 피우시더라도 남이 담배 피우는 거본 적은 있죠, 다? 네. 담배를 빨아가지고 후 내뿜는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있으면 연기가 뭐랑 뭐랑 올라가잖아요? 네. 흰 연기가 그 정도로 나. 그 정도로 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요. 배기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배기관이 막힌 거예요. 어? 배기관이 막힌다고? 그게 말이 돼! 이거 같죠? 자주 막혀요 배기관은 의외로 언제 막히냐면 이거 배기가스 안세게 한다고 여기다가 실리콘 바르더라고요이 음. 부분에다가 그러면 2주 후에 100% 막힙니다 안에 실리콘이랑 경유랑 만나가지고 솜사탕처럼 변하면서꽉 막아 와우. 그리고 배기관을 율자로 꺾었어 하늘보게 음. 그럼 겨울에 그 안에 믿기 힘들지만 물이 차요 얼음도 차요. 네, 그런 경우도 점화가 안 되고, 흰 연기가 아까, 어떻게? 뭐랑 뭐랑. 담배를 딱놨을 때, 아니면 향, 향을 피웠을 때 나오는 연기 같은 거 있지. 네. 그렇게 나오면 배기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배기관도 어느 정도까지 꺾을 수 있나요? 유자만 아니면 된다. 유자만 아닌데, 물이 빠지게. 음, 네. 그리고 뭘 해도 사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히터, 몸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배기관만을 딱 뺐을때 냄새로도 알수 있어요. 배기관을 딱 뺐는데 그 탄내가 나 그랬을 때는 손을 살짝 배기관 안쪽으로 밀어 놔봐요. 보세요. 음... 엄청나게 많이 먼가 묻어 나오죠. 먹네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배기관 안쪽으로, 요 배기관 빼고 안쪽으로 손을 살짝 밀어 넣었는데 이렇게 탄소가 많이 묻어 나온다 그러면 이 히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을 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음. 왜 없는지 보여 드릴게요 이게 바로 흡기관이 찌그러졌던 거예요 흡기관이 음. 찌그러졌던 그 히터고 흡기관이 찌그러지면 뭐 일주일주도 아니야 30분 걸려요 안에 이만큼의 탄소가 차는데 30분이 걸립니다. 와, 이거 보이시나요? 깨끗한 거랑 비교해 볼까요? <웃음> 정말 은색이었던 네. 제품입니다. 이 안에 네. 어느 정도 두께 같아요, 여기? 와우, 5mm 두께야. 와우. 이게 불이 붙을 리가 있습니까? 네. 붙을 리는 뭐안 붙어요, 이거. 이거는 네. 어떻게 해줘야 된다? 완전 분해해서 청소를 분주. 해줘야 됩니다. 쌓여있어 음, 이런거는 불이 안 붙고요 이거 불이 붙는 경우가 있어 가끔 음... 가끔 불이 붙으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뭔가요? 검은 연기가 나면서 아, 어, 그 고객들 중에 그런거 있어 내건 안뜨뜻해 뜨거운 바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남들은 후끈후끈하대는데 내건 미지근해 바람이 <웃음> 미지근한 바람이 나와요 왜? 안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불타면 뭐예요 탄소층이 0.5mm로 쌓여있단 말이야 얼마나 부흥이 잘 되는데 안에서 열기가 밖으로 안 나가 그래서 히터가 덜 뜨거워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된다? 내건안 따뜻하다 파르가 아, 탄소가 가득 찬 거예요 청소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청소 방법은 좀 있다 하고요 간단한 거몇 개만 더 할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히터를 켜지도 않았는데 찬바람이 나와 팬이 돌아가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럴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여름에 뜨거운 곳에 히터를 놨다 그러면 히터 팬이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냐 여기 온도 센서가 있죠 온도 센서 있죠 네. 얘는 히터 몸통이 한 50도 넘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어 그냥 안전을 위해서 시켜버려 돌아가 음... 네, 여름에 뜨거운 데다 히터 두면 팬이 돌아갑니다 안전장치예요 그건 고장이 아닙니다 근데 뜨거운 곳에 두지도 않았는데 지멋대로 팬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디가 고장이다? 온도센서 센서요. 아까 온도센서 뭐랬죠? 단순해 온도센서라는 건 너무 단순해요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고장 났다 저항값이 지멋대로 나오겠지 네. 온도가 정확히 측정이 안돼 팬이 지멋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 잘 작동하다가 꺼졌어 잘 작동하다 꺼진 경우는 대부분 기름이 없거나 기름통에 아니면 기름통이 너무 일분된 기름통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름통 히터를 쓰다가 기름통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름을 못바르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은 해결하기 쉬워요 기름통 뚜껑만 열어도 불잘 붙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그것도 많아요 히터를 잘 쓰다가 한 10분 20분 되니까 꺼진다 자이 히터는 여 온도 센서가 있죠 안전장치예요 몸통의 온도가 몸통이 충분히 냉각되지 않으면 꺼버려요 히터를 정상입니다 자 냉각되지 않는 건 언제일까요 첫 번째 영하의 날씨가 아닌데 10단으로 제일 최강으로 트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꺼집니다 두번째 너무 밀폐된 공간에 설치했어 박스 안에 그러면 펜을 돌려도 안으로 공기 흐름이 안 생겨요 그러면 히터가 과열되면서 꺼집니다 너무 밀폐된 곳에 설치하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온풍관 있죠 온풍관을 너무 긴걸 썼어 긴걸 썼는데 기역자를또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꺾어가지고 차를 한 바퀴 돌린 분을 봤어. 우 네. 그런 경우도 과열 에려로 꺼집니다. 과열 에려는 근데 정상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 히터를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꼭 이걸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엔진 청소제예요. 거품식. <웃음> 네 거품식. 네. 왜냐면 이거 완전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가지고 막 처음에 솔로 긁어요 일단 큰 것들은 털어내요 근데 나머지 지겹게 안 떨어져요 한번 털어내더라도 솔로 솔로 한번 털어낸 다음에 좀 뿌려놨어요 저 거품식 세정제를 엄청나게 많이 뿌려줍니다 뿌려준거예요 뿌려주면 여기 눌러붙었던 탄소찌꺼기들이 녹아 음. 그 매니큐어 지우는 거 있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녹아요 막 녹았을 때 마지막에 거지에 유이 묻혀가지고 닦아주면 돼요 음. 그럼 청소가 됩니다 아 물론 전 그냥 뻔너를 갈래 <웃음> 그리고 이거는 꼭이 브랜드 아니라도 돼요 네. 세정제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주의사항이 뭐냐면 네. 쟤는 엄청난 가연제야 가연제 뭐죠? 불이 엄청나게 잘붙어요 네, 화기연금! 불 있는 곳에서 작업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네. 또 이거 청소해 준 다음에 히터 틀지? 네. 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히터에서 총 쏘는 소리가 나요. 빡빡빡빡빡! <웃음> 처음에 한 5분 동안. 그냥. 왜냐면 얘 가연성이 엄청나게 세거든. 불이 붙을 때 얘가 거의 폭발하나봐. 안에서. 근데 청소는 잘 돼요. <웃음> 진짜 총 쏘는 소리가 나, 히터에서. 깜짝 놀랄 테니까. 본체를 교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난 그래. <웃음> 네. 예. <웃음> 네, 오늘은 그 히터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 가봤고요. 요거는 네, 네. 일반 소비자 대상이 아니라 아마 업체 사장님들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뭐, 도움이 되겠죠? 이 정도면?